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소리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뺄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리가 앞으로 안 나오는 이유의 원인에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어, 첫 번째 말썽꾸러기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혀, 어입 안에 이렇게 있는 큰 근육 중에 하나인데 이 혀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 소리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음 소리가 앞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혀를요. 혀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치아, 아랫니, 뒤쪽에 가지런히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처럼 다 여기 아랫니에 닿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평평하게 밖으로 빼져 있는 정도? 아랫니에 닿을 정도로 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상태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면 소리 전달이 비교적 앞으로 잘 됩니다. 근데 노래를 하실 때나 말을 할때 뒤에 공간이 많으신 분들 있죠. 소리가 뒤로 잘 빠지시거나 뭔가 울림이 뒤에가 더 많으신 분들은 혀의 위치가 좀 혀가 더 두껍거나 뭔가 혀의 위치가 이렇게 아랫니에서 좀 떨어지시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음 지금 말을 할때 굉장히 최소한의 힘으로 간결하게 말을 하는데 혀가 이 앞쪽에 아, 아랫니 뒤에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 발음이 가볍고 어 굉장히 편안하게 앞쪽으로 소리가 오는데 제가 여기서 정말 0.5mm 정도만 혀를 이렇게 띄어도 혀가, 소리가 굉장히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이 발음하는 구조도 되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둔해진다고 해야하나? 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노래를 할때 우리는 이제 뒤에 공간을 쓰기 위해서 뭐 영국에 를 열어라 하품을 해라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이 혀를 같이 따라 이렇게 올라가거나 뭔가 이렇게 뒤에 혀뿌리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답답하게 목을 이 영국에 있는 그 뒤쪽을 이렇게 막아 버리시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작업을 하실 때이 허의 위치가 그대로 앞으로 잘 빠져 있는지 그것을 점검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노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시는 그런 직업군들 뭐 아나운서 같으신 분들은 발음이 되게 정확하시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입술에 힘을 줘 가지고 내가 또렷하게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게 전혀 아니신데 스르르르 이렇게 굉장히 잘 빠져 나가는 이유는 어 아마 혀의 위치가 굉장히 바르고 어 아랫니 뒤쪽으로 이렇게 잘 붙어 있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도 음 이게 잘 몰라요. 내가 혀의 위치가 어떤지 생각을 지적을 받으신 분들은 아 내가 혀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레슨 때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 혀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 못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레슨 받거나 노래를 할때 아, 소리가 고음이 난다 안 난다 어, 내가 여기서 삑사리가 났다 안 났다. 뭐 목에 힘을 준다 뭐안 준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지 우리 신체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점검하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딱히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없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이걸 고치시려고 할 때, 음 얘가 정말 말썽꾸러기라서잘안 고쳐져요. 그리고 얘를 앞으로 이렇게 빼려고 하거나 뭔가 그러면 혀에 더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전에 노래 했던 것보다 더 불편해지는 것 같고, 심지어 막 고음을 낼때혀 뿌리가 올라가거나 혀가 이렇게 말려서 얼, 이렇게 얼소리 난다고 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얼얼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셨던 분들은 또 이걸 필려고 하면은. 더잘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소리를 어렵게 내느니 그냥 예전에 하는 게더 편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편한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혀는 고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고쳐지면 혀가 그만큼 노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였기 때문에 180도 달라질 수 있고 어 정말 신세계를 맛보는 그런 소리 변화를 겪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해결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혀를 앞으로 뺄수 있는 발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얘기해 보고 싶은데 오늘은 본인의 혀를 점검하는 거, 혀의 위치가 소리의 위치를 결정짓는 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냥 한가지 여담으로 저도 이제 입시때 고3때 이제 성악을 하면서 혀, 혀가 저도 이제 자꾸 두성을 쓰려고 하다보니 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소리가 좀 먹혀있는 소리를 많이 냈었고 그 혀를 풀기 위해서 저희 입시선생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혓바닥을 비닐장갑 끼고 막 빼기도 하고 숟가락을 누르고 막 노래하다가 막막꾸역지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치니까 좋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더 좋은 노래, 더 좋은 보컬, 어 그런 테크닉을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제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음악하는 여자 였습니다.